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이벤트 소식이 있어 전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챌린지도인데요. 전국에 52개 자전거 코스를 정리해 놓은 라이딩 도전 지도입니다. 이 챌린지도가 최근에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마련되는지 챌린지도에는 어떤 라이딩 코스를 담고 있는지 핵심만 간결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챌린지도는 첼로 바이크가 자전거 라이프를 독려하자는 취지로 만든 라이딩 챌린지 지도인데요. 전국에서 유명한 라이딩 명소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52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일종의 도장깨기 같은 겁니다. 버킷리스트 지도처럼 여기에 있는 각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스크래처로 긁어서 자신만의 라이딩 기록을 채우는 방식이죠. 챌린지도에 표시된 코스들은 하루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행 코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해 이동 가능한 코스로 구성했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잘 아는 남산 부각 코스와 한강 서클 코스 하트코스부터 울릉도와 설악산 코스까지 다양한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해당 코스에 대한 거리와 상승 고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각 코스에 대한 길찾기 정보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첼로 바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코스별 gps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자신의 속도계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안전하고 편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챌린지도는 삼바몰에서 1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그럴듯한 라이딩 목표를 세우신 분들에게는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것 같은데요. 지도를 구매해놓고 시작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두 가지 이벤트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우선 매달 행해지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3월 중에는 챌린지도의 1번 코스인 남산 부가코스를 완주하시고 반포 잠수교 북단에 위치한 제1보급소 카페에 방문하시는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구요 방문할 때는 구매하신 챌린지도의 스크래처 카드를 카페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커피와 함께 체인 오일을 선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4월 21일부터 5월 5일에는 이번 코스인 한강서클을 완주하시고 당산방카페에 방문하시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챌린지도 카드를 가져가시면 따뜻한 커피와 미정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후에 매월 오프라인 이벤트는 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리 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주 이벤트도 있습니다 챌린지도에 나와있는 52개의 코스를 12월 31일까지 모두 완주할 경우 선착순 3명에게 커스텀 프레임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분이 완주하셔서 m t b 완성차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52개 코스 중 50%인 26개 코스를 완주 하는 50명에게는 싼 마르코 카본 안장을 선물로 주고요. 13개 코스를 완주하는 100명에게는 슈발베의 프로원 타이어 세트를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완주 인증은 해당 코스의 gps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gps 어플 이나 기기로 주행을 기록한 후에 스트라바에 저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도장깨기에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행나